d 얘네? 오 아, 네, 맞았어 다른 데 없이?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어 알았어 그럼 그냥 패스해 봐우선거클레 타일... 이거 이거 네네네. 세,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 아닌가? 난 모르겠는데? <웃음> <근데> 이거는 유클레오소는 <웃음> 놀리기. 그. 아, 아, 갑자기 기억이 안 나. 이거는 유클레오소는요 DNA 개랑. 어, 내가 따줄까? 네. 여기 DNA 맞아? DNA랑, 단백질의 덩어리인데? 아 뭐, 뭐라, 뭐라 그러지? 무슨 단백질이었지? 힌트 줄까? 네. 힌트 주면 더 맞을 것 같아, 백퍼. 히스터히스터 그렇지. 왜 이러고 요 힌스터 나면 이제 기억하지? 네. 잘하네, 네. 역시. 히스턴, 전기와 전기의 염색체는 분열 전기랑 염색체는 염색 분체. 그렇지, 너무 <웃음> 잘하네. <웃음> 역시. 원래, 이게, 섭씨한, 하은이가 쓸 거야. 어, 이거 뭘까? 어떤, 어떤 거야? 이거 두 번째 거야? 아니세 번째 거야? 이거, 이거 두 번째 거. 근데 부분. 이게 제가, 그 부분이 응. 기억이 안나는 게, 이게 왜, 이렇게 돼 있잖아요, 뒤에 내가. 그치, 그치? 그러면 이렇게 있는, 이, 이, 얘네를 말하시는 거예요? 이게? 어, 맞아, 맞아. 너 그림 <웃음> 완전 잘 그렸는데?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전공 고아래 전공... 가지고 전공자 아, 전공자인 나보다 그림워잘 그리는 이거? 어, 이거 카메 이거. 까베리. 이거 DNA. <웃음> 야, 잘 그렸지 이거 DNA. <웃음> 이거 <이건> 까베기, <웃음> DNA. <이건> 까베기 같고. <웃음> 아 이거 이게 내가만 이상하다 망했어. 여기 야 이거 뭔가 찍기 같은데? 아 <웃음> 어, 이거 잠깐 미안해 이거 마스카라 이거. 아 피로 피로 피로. 이거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이 네. 이번 문제에서 여기 여기 특정 부분이라고 하는 여기 요한 요 부분 이렇게 특정 아... 부분 얘기하는 거야. 응, 이런 것도 응 여기 하지. 조금도 될수 있고. 어, 힌트 줄까 초상 힌트? 네. 이거 완전 쉬워. 우리 말이야 신지요 잠깐만. U U U U U U U U 이거 여기 1년간에 배우 안보여 여기 내가 내무침이 힌트야 여기다 있어 유전자? 어! <웃음> 유전자! 유전자 아저 어, 이렇게 써있는거 처음 봤어요 이렇게 이렇게 개념을 정리하는게 좀 생소하지 않아? 네 애들이 되게 많이 틀린게 뭔지 알아? DNA가 그냥 유전자인줄 알아 대부분 왜요아 그렇게 오기념을 갖고 있는 일이 많아 근데 유전자가, 지금 말하는 거 뭐야? 유전자랑 DNA랑 같은 건 다른 거야? 다르지, 어? 다르지, 다른 거지. 그 DNA가 유전자보다 작은 개념이에큰 개념인 거야? 큰 개념이에요. 그렇지. 그, 네. 이거, 이거, 이거야, 네. 이거 이거. 이런, 이런 것 때문에 약간, 네. 이런 디테일이 있어야 돼. 개념, 그래서. 맞아요. 그 보기에서, 네. 어 맞아 그리고 보기 볼때 이런 이런 거 하나 하나 때문에 이게 o x 가 나뉜다니까. 세미나공간에서 이런 거 잡자고. 진짜 재밌게 잡으면 돼 그냥. 근데 이거 너 이거 뭐이 뉴클레오타이드인 줄 알았는데 이거. 아 류, 내가 뉴클리오타이드 오답으로 될수 있는 가능성 완전 큰 문제야. 그래서 받았어. 뉴클리오타이드 아, 같지만 뉴클리오타이드는네그그 문제 하나 빼 빼보고 이거는 비슷해. 비슷해. 뉴클레오도? 그렇지. <웃음> 뉴클레오죠. 이거 염색체와 염색사를 구성하는 기본 아니에 <웃음> 기억하지? 맞아요. 기억났어요. 그러면 하나. 뉴클레오 이개는 뭐지야? 뭐지? 이거 그거 아니야? 그 DNA 기본까지 아니에요? 맞아. 완전 대박. <웃음> 다 기억하네. 던져주면 기억하는구나. 아. <웃음> 알았어 알았어. 안 아, 그러면 못맞요 <웃음> 알았어. 어너 근데 되게 우리 일등 만 맞을 수 있는데 열심히 어, 하면 잘 따라와. 어, 너무 좋아 너무 좋아. 잘 따라. 이 너가 캐이스가 있어가지고 음, 이게 네. 내가 착착 쳐지면서 음. 널 크로 올리면은 그 너가 생을 좋아하니까 이거 올라오 잖아 그래서 우리 너무 잘 맞아요. 아, <웃음> 나도 나 너무 재밌어. <웃음> 너무 좋아. <웃음> 나 그냥 노는 거 같아 지금. 비싸요. <웃음> 그 문. 문제 한번더 풀어볼까? 네. 늦었지만 이거는 뭐 비가 재우기? 아 이거 소초 많이 봤는데 그렇지 이 그림은 그냥 엄청 나오는 문제 이거 대학교가서도 나오고 네 이거 뭐부터 풀어볼까? 어디부터 풀어볼까? 얘 여기부터 어디, 어디? 얘가 여기? 얘가 일단 DNA고 그렇지 얘가 흰소한 단백질 이렇게면서도 돼요? 어 맞아 맞아. 이렇게 해서 얘가 뉴클레오소. 아 잘하네. 얘가 염색체고. 어. 얘네 위에 있는 두 개가 염색분체 아니에요? 와 대박. <웃음> 아 감동 먹었어. <웃음> 이 문제들 맨날 나오는 문제 이거. 아 그래도. 잘하네 자반이... 얘가 A 고막 그런 맨날 보기에 얘는 A 라고 막 이러고 나오잖아요.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. 야 그럼 한번 해보자. 나 지금 약간 흥분했어. 너무 잘해가지고. 이거 어려워 보이지만 할수 있을 것 같아, 너. 어. 서, 설명하면서 풀어줄 수 있어, H, 이거? 지우개 어딨어요? 예, 여기, 여기. 어, 여기, 여기. 응. 맞는데, 맞는데. 응. H. 그러면 여기가 H이고, 이건 아니고, 이것은 G. 이건 맞고, 리보소메사소? 맞는 것 같아. 헉! 번 맞아요? 어, 맞아요. 완전 잘했어. <웃음> 야, 기억 <어때>? 어떻게 풀었어? <웃음> 기억 어떻게 이거 풀었어? 이거, 얘는 h랑 h인데, 여기 라지 h, 여기가 그냥 스몰 h밖에 없잖아요 얘는 그렇지. h, h, 스 h, 스몰 h 해갖고. 그럼 하나, 나 궁금한 거. 여기가 2 0 h 너무 잘했어. 그럼 여기 ᄂ은 뭐야? 얘도 2 0 h이잖아요. 복지. 그렇지. 완전 잘한, 야, <웃음> 아, 대박. 그럼 여기는? 여기는 라지에이 어? 걔네 완전 아이브리드가 아니겠다 와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와 진짜 <웃음>